이거 이 음. 안녕하세요 주디TV의 주디입니다 지금은 회사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인데 <웃음> 조용히 혼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한테 드릴 내가 너때문에 이런것도 한다 제가 만들었어요 대신 먹어볼게요 빼빼로 ASMR <웃음> 감기가 나올듯 말듯해요 계속 기침이 나오거든요 짠. 조금 모양은 포기했어요. <웃음> 그냥 맛으로 승부. 그런데 맛을 저만 느낄 수 있겠네요. 저만 볼수 있는 맛입니다. <웃음> 사람들한테 선물했는데 맛이 괜찮대요. 초콜릿이 지금 그렇게 생겼지?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과정도 영상으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빼빼로 칼로리가 얼마죠? 근데 내년에는 빼빼로 데이 그냥 없애려고요. 음 사람들이 롯데 불매 운동하더라고요. 그걸 잊었어. 라스트먼 박스가 나아서 색이 밖에 안들어가요. 그리또 <웃음> 제가 만들어서 제가 다 먹네요. 입술이 찢어졌어요. 건조해서. 날이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 <웃음> 이거를 <웃음> 쓸데없이 꽝그러나가지고쓸데 과자가 진짜 맛있는데 만들면서도 먹었거든요 되게 맛있었어요 네. 불화 전복 네.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어. 이거, 음. 음, 좀, 맛있네요. 직접 만든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번거롭긴 했는데, 만드는 게더 맛있어요. 음. 음. 페페 빼빼레 먹방 <웃음> 아쉬워요 <웃음> 하나 더 먹고싶어 집에 가면 남편께 있어요 <웃음> 음. 저는 회사에서 가끔 책을 보는데 이 어려운 사크라카, 프로이트 꿈의 해석도 읽었거든요. 제가 좀 꿈을 잘꿔요 신기가 있는지, 꿈이 맞을 때도 있고. <웃음> 꿈에 나온 사람 다음날 본 적도 있고. 물론 아는 사람이죠. 음. 궁금해서 프로이트 꿈의 해석을 읽었는데 응, 역시 무의식의 세계는 심오하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음, 프로이트는 성 리비도랑 관련해 가지고 꿈의 해석을, 해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음, 어쨌든 선지자죠. 자크라캉은 프로이트 이후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정신분석, 이런거 하는 사람들이 자크라한 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려운데 그냥 재밌어요. 음. 그냥 뇌를 훈련시키는 기분? 그냥 어려운 책 멍청하게 보면서 음. 그러다 하나씩 기억나는 것도 있고 뭐 이게 어려우면 또 관련 책들을 돌아가면서 보다가 어 배경지식이 생기면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층이 쌓인다고 할까요? 지식에 대한 층? 그럼 이제 책을 더 읽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의 제욕망은 빼빼로를 먹는 거였습니다. 음. <웃음> 네, 이만큼 읽었어요. 회사에서 읽고 있느라고 조금밖에 못 읽는데 집에서는 요즘 책을 거듭 못 읽어요 책을 담아놓긴 많이 담아놨는데 못뭐 사고 있어요 <웃음> 지금 남아있는 책두 권이 너무 어려운 책이어서 프로이트랑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 책은 이렇게 집에서 보고 있는데, 그냥 안봐요. <웃음> 밤에 책을 자기 전에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유튜브 하면서 오히려 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얘기를 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웃음> 음, 여기는 제 지저분한 자리. 이거 짐벌인데, 샀는데 아직 익숙하진 않아요. 이거 개봉기 찍었는데,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가습기, 텀블러, 커피 내려와서 먹어요. <웃음> 마셔요. 다리가 많이 지저분해요. 음, 주디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주디TV는 여러분의 응원으로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